자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어, 오늘 가는 곳은 어, 유튜브 컨텐츠 최고에도 몰래카메라 주작이 없는 재밌는 방송 몰카가 머니 어, 오늘도 날씨가 좋습니다 오 구름이 또한점 없어요 항상 촬영하는 날에 이렇게 구름이 한 점이 없네요 맑구만 맑고 경쾌하고만 기분도 좋고 깨끗이 씻어서 기 분이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비용실에 갔어. 아하 아하 어떤 놀이 해드릴까요? 아하 아하. 날씨가 좋으면 이렇게 혼자서 장난하고 떠듭니다. 그냥 그럼 재미없으니까요. 네, 저기 멀리 무슨 산이 보이는데 저산 이름을 모르겠어요. 저산 이름이 항상 뭐 북한산이든가. 재밌는 하루가 되겠구만~ 재밌는데. 자, 몰카가 머리! 자, 오늘 로카날입니다. 촬영날이고요 그렇습니다. 최고의 MC. 아 정말 엄별이 맛있었어요. 말을 정말 잘하는 우리 기완입니다. 아, 기완이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듣고싶고 보고싶고 잡고싶은남자 듣보잡 <웃음> 방송인 김기완 반갑습니다. 이 장면 본것같은 어? 기완하네? <웃음> 자 오늘 기완이랑 또 <웃음> 네. 어, 어, 저희가 몰카 어머니 촬영하는 봄맞이 에이. 에이. 또 장소를 변경해서 성수동에 왔어요. 호호반점 성수낙낙점 자 오늘 재밌습니다. 오늘 재밌는 일이 좀 많이 벌어질 것 같고 오늘 끝나고 저기 음. 재영 형님이 스태들한테다 쏩니다. 예, <웃음> 그냥 총이 있으면 쏜 거예요. <웃음> 자 오늘 촬영 재밌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네. 네. 자첫 번째 팀 준비하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 자, 이제 하나, 둘, 셋! 자, 오늘의 의뢰인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분이 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바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남우 씨. 어우, 남우 씨는 딕션도 좋고, 지금 매적으로 뭔가 좀 풍미가 딱 있어. 탈영병이지, 그래. 탈영병이지. <웃음> 저희 저희 코너에... 아 저희 톡으로 이미 바꿔. 오, 희한하네. 월크가 아, <웃음> 뭐지? 어디서 <웃음> 바꿔 같은데? 어, 희한하네. 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예. 탈영병! 소개팅 나온다면 어떻게 될지 다 같이 지켜봅시다 몰카가 머니자 오늘도 정말 엄청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컨셉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은 뭐 아바타 소개팅 뭐이 컨셉은 당연히 그대로 가는데 네. 에, 이제 소개를 받는 그 그러니까 남자가 아주 좋합니다만는 어. 여자지 <웃음> 자 구, 군인 냄새 풀풀 나는 그 진짜 그 멋진 국방에 의미를 다하는 사람이. 약간 탄형을 비딱선 탄 탄형병이었다면 그렇죠. 과연 어떻게 될지. 아 기대되네요, 솔직히. 오 저희 아까 그 어떤 국방색을 다 입었잖아요. 옷이 정론에. 아저 이렇게 짠 것처럼. 아 이거 뭔가 잘되려나 아, 그렇죠, 그렇죠. <웃음> 자, 네. 과연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다 같이 보시죠. 뭐가 뭐래? 우 <웃음> 오늘, 볼카가모니 촬영 잘 마무리하고, 하루 마무리합니다. 좋은 꿈 꾸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